생각만 해도 미소가 그려지고 말을 안 해도 내말 말아주죠 가끔 만나도 웃음에 반겨주는. 감싸주고 넓은 바다처럼 모든 것 받아주는 보석보다 소중한 나의 좋은 내 손을 잡아주고 외롭고 아플 때 용기와 힘을 주죠 내가 진 허물을 모두 다 보여줘도 변함이 없는 진정 괜찮은 친구 버거니 감싸 주고, 넓은 바다 처럼 모든 것 받아, 주는 보석보다 아, 소중한 나의 좋은 친구, 보석보다 아, 소중한 나의 나의.